그 아까 방송 얘기를 하다보니까 하나 깨달은게 있어 이 시청자들의 이기심이랄까 그게 느껴졌어 이 잠크리트 시청자들의 이 이기심 무엇이 이기심이냐 이왜 생방송을 선호하면서도 방송을 보면서 잠들기를 원하는 이 이상한 이 애매모호한 그 시청자들 이 시청자들의 문제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아, 나는 이 방송을 보면서 소통도 하고 싶고 잠도 들고 싶다. 내가 떠들면서도 잠들기를 원한다. 이거 아니야. 그래서 유튜브를 안 보는 거야. 이 녀석들이 <웃음> 일단 노잼인 건 상관이 없어. 왜 나는 이걸 보면서 잠들 거긴 한데, 너랑도 떠들고 싶은데, 너가 생방이 아니네? 이거 아니야. <웃음> 보통은 잠 크리트가 많아요. 그래 잠 크리트가 많은 게 문제였어 이거. 근데 그냥 잠 크리트가 문제가 아니야. 그냥 뭐 유튜브 보면서 잠들 수도 있고 게임 방송 보면서 채팅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잠드는 사람들도 많긴 해요. 근데 대다수는 내가 잠깐 와서 너랑도 너 스트리머랑도 떠들고 싶고. 그 와중에 잠도 들고싶다 이게 이게, 이게 큰거같아 이게 이거네 이거였어 그.. 그 시간대에 어울리고싶은거야 나는 그니까 러 나같은 그 잠크리들은 잠크리트들은 그런걸 원한거야 님들도 지금 나랑 소통을 하고있잖아요 지금 어? 그 소통을 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도 소통을 하고 싶은 거지. 응, 실시간으로 자장가를. <웃음> 바로 그거였네. 바로 그거였어. 이게 목소리가 그래서 엄청 중요한 것 같아 생각을 해보면은 어, 온전인가? 그러니까 이게 이중성이야, 이중성. 이중성이 있었네, 이게. 이중성이었다, 이게. <웃음> 엄청난 걸 깨달으셨구려. <웃음> 엄청난 걸 깨달아버렸어, 지금.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버렸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나도, 나도 시청자이면서 스트리머이기 때문에. 이걸 깨달아버렸네, 이걸. 이중성인 멀티태스킹이다 이거야. 어? 아 아까 열로 올려 그랬어요. 응. 이 길로 올라오겠다. 엄마 터진다 꽝. 숨쉬고 와야지한 가운데 떠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놀라지 마라. 엄청난 걸 깨달아 버렸다. 아, 유황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아, 이거 유튜브로 해도 결국에는 내 인지도가 능, 어, 처참하면은 결국엔 뜰 수가 없네요 결국엔. 나보다 더 재밌게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 이거 이길 수가 없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걸어버리는 거네 그냥 저는 뭔가 그.. 자주 안 하다 보니까 센스가 감각이 다 떨어졌어요 그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실질적인 이제 보상이 주어지지가 않으니까 사람이 게으르게 돼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 나는 너무 그거에 너무 길들여진 것 같아. 즉각적인 이게 파블로프의 개코야 이게. 엄마 오지 마라 어머 피드백도 없고 결국에는. 악플보다 무풀 무풀이 무섭다고 뭐 노관심이 제일 문제야 이게. 아 너같은건 관심도 없다 니가 그렇게 해. 길고 나을 때 우리는 더 재밌는 사람 방송 보고 유튜브 본다 근데 그 시각엔 나또그 재미난 방송을 또 같이 보고 있어 <웃음> 아이콘이 없네 잠깐만 이거 이거, 이거 잠깐만 야, 이 나가야 되는데... 야, 잠깐만...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이거 어디야? 이거 어디로 왔었지? 산소 아...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그러고 보니까 나 같은 사람들이 조금 더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처하면은 그걸 써서 또 문제가 됐었지. 나들 막책 저거 저거 보슬 써서 또 문제가 됐었지. 보슬 크... 안 쓰면 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또휘연석 어, 아, 왜다 티타늄만 나와? 위에 박혀 있나? 아! 왜 어, 뭐야, 뭐야 뭐야? 아! 아! 자, 여러분들 보시기니 약간 좀 프레임이 슬쩍슬쩍 렉 걸리면서 약간 끊길 텐데 저도 그렇습니다. 이 게임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고. 저거 할라 그랬잖아. 뭐 할라 그랬는데. 저거 있잖아, 저거. 저게 뭔데? 그래, 죽어지. 이 시트럭은 거의 이 뭐랄까? 초반에 약간 투 튜토리얼 같은 그 개념이 끝나고 이제 활용되는 것 중에 하나라서 아직은 이게 아직 제가 이제 몇 시간 안돼 가지고 시작한 지몇 시간이 안 돼가지고 아직 시트럭은 운용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이제 한번 찾은 건데 저기 한번더 갔다 와볼까? 와왜안 보이지? 보통 이런데 이런데 말고 그 있었는데 안 보이네요. 진짜 완전 약간 아 네가 이제 파밍도 하고 시글라이드도 타고 좀 어, 좀 금방 돌아다녔구나. 그러면 이제 시트럭 타고 음, 한번 돌아다녀 보렴 하는 그 때가 있어. 아직 근데 이 플레이 타임으로는 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아 아앙...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잠깐 꼈어, 몸이! 아 뭐야 이거 오, 오, 어디야 어디! 일로 내려갈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 저거 살짝 스쳤나봐요? 안 맞았나봐요? 정빵으로 맞으면 반피 깎인가 그래요 안 맞았나봐요? 그니까 러 총을 쌀, 총을 살살 쏜거지 <웃음> 버그가 아니고 <웃음> 총을 살살 쏜거야 총도 세게 쏘면 아픕니다 그래서 총도 사랑하는 사람한테 지어줘야돼요 나의 적에게 지어주면은 어! 어 그렇지! 세번째 파편 완성해불었다 나의 적에게 지어주면은 죽일듯이 쏴가지고 죽어버리는데 이게 뭔 소리야. <웃음> 아까 신세 한탄 하듯이 얘기를 했긴 했는데 <웃음> 밥 먹을 때 약간 요런 비슷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운이 정말 없구나 내가. 실력도 사실 없는 거라고 봐도 되고 일단은 제가 노력하지 않는 게 가장 큰것 같아요. 아, 어디보자. 퍼, 피퍼 하나 먹고 물 조금 만들자 <웃음> 아, 새벽에 아, 그게 문제점이 있어 음. 채팅, 채팅 안 하려는 거 상관없습니다 사람 많은 게 나아요, 저는 차라리 어차피 보고 있다는 것만 알면은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뭐가 어쨌든 그냥 보기만 해주면은 정말 고마워요. 근데 일단 문제는 이제 환경적인 요소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제. 이제 제가 집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새벽에 만약에 게임을 하면은 제가 이제 멘트를 치면서 방송을 하는데 텐션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제가 텐션이 떨어지면은 소리를 크게 못 내니까 그만큼 재미가 없게 느껴져요 이게 재밌게 해야 될 때도 있고 막, 막 이렇게 좀 소리 지를 때도 저도 모르게 나온 때가 있는데 눈치가 보여서 못 한다고 그렇게 노이타 같은 걸 새벽에 하긴 좋긴 할 듯. 어, 저랑 좀 반대로 생각을 하시네. 노이타 같은 게 제가 훨씬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리액션이 클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노이타가 세, 그 낮에 하는 게 좋고 소, 서브노티카 같은 게 밤에 하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까 화목님 안 계실 때 얘기를 한게 있어요. 잠재적 그 고객층은 대부분 잠크리트들이 많아요. 잠크리트들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그런 건 있죠. 버티고 안 자고 뻑이는 투수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잠자려고 보는 게 아니고 진짜 그냥 플레이 자체를 즐기는 그거고 아니면은 나를 이제 좋아한다거나. 그런 분들은 극소수다. 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 뭐야? 엄마! 누구세요? 누구세요? 어? 스캔해 버리기. <웃음> 일로 와. 오케이. 야수 상어. 아, <웃음> 어, 아무튼 여기도 미역 있죠. 당연히. 여기 맞네요, 여기. 물론 있죠. 맨아. 에. <웃음> <웃음> 아파 스쳤어, 괜찮아 스쳤을 뿐이야. 괜찮아, 피도 안 났습니다.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공격이었어요. 밥 먹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총을 살살 쏘면은 안 아프듯. <웃음> 살살 맞았다 밥을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인 것처럼